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제는 현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현대기아차죠. 음, 현기차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거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이것도 블룸버그 미국 블룸버그 기사인데 어, 내용이 이거예요. 페리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 테슬라 사장님이죠. 우리 테스 테슬라 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 테슬라가 지금 조금 별로네.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 중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씨 뭐야 야 오버하지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보도기 때문에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테슬라가 일단 압도적이긴 해요 압도적이긴 한데 테슬라 이외에는 현대 기아차가 지금 다 제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자 미국 전기차 시장을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75.8% 현대차가 9%인데 90... 아, 241% 증가한 거래요 그러니까 야... 테슬라가 7 5 8니까 압도적입니다. 그냥 압도적이에요. 근데 나머지 시장에서 현대가 9%인데 241% 증가했죠. 이 증가폭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현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폭스바겐은 4.6%, 포드가 4.5%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전기차 이야기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분명 네, 자 전기차 시대에서,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보고 싶은 건데 전기차 시대 가장 앞서 있는 국가 누구죠? 미국이죠 네. 그 다음 중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무시하지만 중국 시장이 겁나 커요 그 다음에 한국인 것 같아요 사실 독일 폭스바겐도 되게 크긴 하거든요 근데 네, 대중성이나 뭐 이런 걸 보면 현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한국 예, 그다음에 독일. 독일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렇게 봐야 돼요. 예, 렇게 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회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가 중요하냐? 그래 미국은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예. 중국은 뭐 BYD 같은 회사가 있을 텐데. 과연 주,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전기차 할래? 요거예요. 한국 독일은 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랑 그 다음에 어, 독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게뭐 폭스바겐 그룹하고 어, 그냥 폭스바겐 그룹이 제일 잘해요. 예, 하지만 뭐 BMW나 벤츠도 잘하지만 사실 대중적으로 아주 많이 팔리는 그런 차종은 아니잖아요. BMW나 벤츠는 이제 약간 고급 차종이니까 이렇게 보면 자 중국이 어, 중국이 전기차로 세계를 점유할까? 에 대한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일단 예외예요. 그냥 이미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강자거든요. 최고의 강자예요. 다만 테슬라의 한계를 지적한 건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테슬라의 품질, 어. 지금 어, 생산 수준까지 10년 걸렸,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지금 수준의 생산 수준까지 10년 걸렸는데 전기차는 1년 만에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에서만 그래요 근데 당연한 게 현기차는 그동안 수십 년을 일반 차들을 만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데 전기차로만 보면 지금 수준까지 오는데 1년이면 뭐 금방 그러니까 테슬라 수준까지 금방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품질로 따지면 테슬라보다 현기차가 더 빠르게 생산하면서 품질을 높이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생산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미국이 그냥 알아요 왜? 포드가 생산 혁신으로 이거 컨베이어 벨트 네. 요거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생산 혁신으로 포드가 세계 자동차 짱 먹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을 보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10년 걸렸는데 현기차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현기차는 미친듯이 전기차 생산해낼 수 있겠네? 그러면 테슬라 쫓아오는 거 일도 아니겠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 자 일단 테슬라 압도적이고 현기차는 이렇게 잘 만들고 있고 어, 그렇다면 세계가 중국이 중국 차를 살만하다고 인식하기 전, 어, 이때 누가 세계를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계가 중국차를 살만하다고 인식하기 전, 왜냐면아 이게 중국 무시하실 게 아닌 게 중국이 배터리 기술도 만만치 않고요, 훌륭하고요, 에, 잘해요. 거기다가 중국차는 이미 중국 중국 안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규모의 경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 정말 많이 팔리고 있고 인프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는 진짜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다만 세계가 중국 전기차 살만한가라는 인식 요거 요 인식하기 전에 누가 세계를 먹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 인식이 바뀌기 전에 아무도 세계를 못 먹으면 누가 먹어요 중국차가 먹겠죠 아 요거 진짜 무섭죠 근데 여기에서 아니 야 테슬라 무시하냐? 무시하네? 무시하네? 테슬라가 먹지. 아 근데 이게 비싸잖아요. 테슬라 겁나 비싸요. 지금 7천만원 8천만원 하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너무 비싸다 이거야. 그래서 블룸버그 그 기사에서도 현기차는 테슬라보다 싸다 이거야. 그 폭스바겐 막 2천만원짜리도 내고 현기차도 분명히 저렴한 거 계속 내고 있거든요 코나 이런 거잘 팔려요 좀 저렴한 전기차들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는 좀 예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좀 예외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BMW 벤츠인데 벤츠랑 경쟁인데 잘팜잘 팔긴 해요 잘팜아요 정도 약간 요런 약간 요런 특이한 유니크한 걸로 오히려 갈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전기차 시장으로 계속 확대가 되면 아직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기존의 일반 휘발유 차량을 대신할 만큼은 안 갔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가 짱인데 이게 더 퍼지고 나면 테슬라가 약간 그게 그러니까 완전 다 아무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 형태. 물론 이제 테슬라가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긴 한데 여하튼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세계 대중전기차 시장을 먹는 경쟁은 현기 폭스바겐 중국일거거든요 네. 재밌는거 아씨 일본이 없네 네. 즉 일본 도요타가 일본 혼다가 먹었던 시장 이걸 먹어야 되거든요 이걸 먹으면 현기차가 진짜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어, 이거를 중국이 차지하기 전에 현기가 먹을 수 있냐 음. 저는 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보인다 에. 로. 왜냐면 없어요 다른 데가 그러니까 현기가 막 공장도 지금 미국에 엄청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인업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중국 야요 인식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이 만약에 만약에 어, 이 시장을 현기가 진짜 어, 먹는다 라고 하면 야 현기차 대박 나갈 날? 날? 어예 요런 느낌이 보이긴 합니다 여하튼 뭐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어, 한국 음, 경제에 예, 아주 좋은 영향, 어, 만약에 현기차가 대박나면. 왜냐면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는 부품인 부품은 줄어요. 그래서 협력업체는 줌. 음, 그래서 이게 협력업체가 준다는 건 결국 따지고 보면, 어, 경제 파급력은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경, 이게 현기차가 대박이 나서 어 현기차가 이제 도요타처럼 그렇게 일반 내연기관 차로 대박났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이거를 전기차로는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거는 좀뭐좀 뭐, 좀 아쉽죠. 하지만 어 전기차는 플랫폼이 가능한 사업이 되거든요. 전기차가 되게, 이게 왜냐면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차가 하나의, 하나의 집, 어, 리빙 공간, 공간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전기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가 그냥 집처럼, 음,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하나의 집처럼 내가 머물고 사용하는, 혹은 전기차가 그냥 사무실, 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전기차는 하나의 리빙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네, 전기차용 제품들 이 어마어마하게 늘겠죠 네, 그냥 지금 헤어드라이어 전기 그냥 일반 자동차에서 헤어드라이어 못 쓰잖아요 뭐 차용으로 따로 나온 건 몰라도 시그즈 꼽아가지고 근데 네, 전기차는 가능하죠 어, 그래서 전기차 냉장고 있을 수 있죠 전기차 드라이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전기차 전용, 뭐,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온수매트? 예. 네. 전기차용 TV? 전기차용, 뭐, 가구들 있죠? 뭐, 조명? 뭐, 뭐, 별아별게 다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현기차가, 어, 있으면 아무래도 한국 제품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죠. 이런 식으로 경제 파급력이 높아질 수있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게 되면 이제 현기차가 결국 하나의,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모니터나 화면에 연결시켜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다든지 이런거를 지금 뭐 애플, 구글 이렇게 하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거. 근데 현기차가 이걸 따로 만들 수 있죠. 물론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구글하고 협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돼서 각종 어,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한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어, 굉장히 일거리가 늘어나죠. 또 하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첨단 부품들 네. 이거.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서브, 서드 파티들 굉장히 많거든요. 신나죠? 예.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d b 아이텍. 아우, 신나죠? 신나죠? 예. 네.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어 확실히 세상은 하여간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건 분명해요. 이번에 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왜 전쟁? 그러니까 휘발유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격의 변동폭이 좀클 수밖에 없죠. 에너지라는 게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이 경제에서는 단순히 가격 문제만 경제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것들을 계산해 볼때그 가격 경 변동폭의 불예측성, 비예측성 이런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보면 우리가 경영 같은 거할 때도 아 우리 제품이 1년 후에 어, 90% 저렴한 가격에 팔릴 것 같다. 우리 수익이 90% 줄어들 것 같다. 90%로 줄어들 것 같다. 요 예측이 생기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가격이 200% 순이익이 높아지던가 순이익이 200% 되던가 아니면 순이익이 10% 될것 같다. 네.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하나는 이만큼 오를 수도 있지만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경영적으로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냐면 네. 이익이 90%로 그러니까 90 10% 떨어진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변동이 크니까. 변동이 큰걸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고 예측 불가능성은 언제나 경영, 경제에서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전쟁 같은 거 일어나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게 이렇게 예,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변동폭이 큰거이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게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전기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전기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 뭐 LNG 가격이 올라간다 뭐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서 갑자기 전기 가격이 확 오르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오르더라도 왜냐면 에너지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어, 그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한꺼번에 큰 양을 계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전기는 꼭 그런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만 할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 뭐친 자연, 친환경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 아니면은 뭐 정말 이럴 때는 또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세계 정세가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거 특히 또 물류나 교통 이런거 생각하면 휘발유가격, 기름가격 이런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아 전기차를 해버리는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전기차를 보 못하자 그러면 조금 낫죠 예. 이게 줄으니까 어뭐또 다른 방법은 아예 에너지 생산하는 방법을 또 늘려버리는 거죠 음 천연가스나 휘발유나 뭐 이런 거안 쓰고 에너지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소죠 수소는 어떤 한 국가에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기대지 않아요 오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석유 생산국에게 많이 석유 가격은 영향을 받죠 하지만 수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거 수소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우리 집중해보자 어, 예전보다 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변화는 장담하는데 무조건 전기차 시대로 갑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발전은 어, 앞으로 계속 네, 이것도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수소차까지 가는 데는 저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수소에너지가 먼저 돼야 될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 현기차 잘해서 어 많은 음 국민들이 어 많은 기여했으면 좋겠다 국내 경제 요게제 생각입니다 잘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요 이런 내용이 됐고요 버리트님 분명 전기차로 가야 하는 건 맞는데 뭔가 좀 무섭네요. 이거 좀 무섭죠잉? 근데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모바일 온라인으로 가고요. 아니 온라인도 아니야 모바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온라인과 모바일을 구분할 수 있다면, 구별할 수 있다면, 음. 그럼 야 온라 모바일도 온라인이잖아. 맞긴 맞아요.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옛날의 온라인과 지금의 모바일을 조금, 그러니까 인터넷. 이,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건 인터넷. 핸드폰으로 하는 거, 돌아다니면서. 이게 모바일. 사실, 아니씨, 노트북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그것도 모바일 아니야? 아, 그 밖에 맞는데요. 약간 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 있는, 예. 네, 그 상황. 그거. 그거를 그거 기존의 인터넷과 구별하셔서 뭔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인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큰 사업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인터넷 시장,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어떻게 모바일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인가 네. 이거를 판단해 보시고 야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던 건데 이걸 모바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훨씬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최고구나라는 거만 느껴지신다면 그때부터는 그걸로 사업하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무조건 아 어, 인스타그램이 괜히 잘된게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다 있었잖아요 뭐 블로그에 사진 넣고 글 쓰고 이거 안 됐어요? 근데 모바일로 정말 편하게 그냥 대략 띡띡띡 해가지고 사진 몇개 올리고 글자 조금 쓰면 사진 먼저 나오고 모바일로 보기도 편하고 아 이거네 이렇게 만들어봤더니 대박났죠. 그러니까 뭐든 아직 오프라인도 인터넷으로 안간 것도 있거든요. 이 오프라인을 모바일로 바로 띄어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하던 거아 이게 말이 좀 애매해요. 이게 명확한 말을 하면 되는데 이해되셨죠? 하여간 그거를 모바일로 바꿀 수 있는 거. 네, 고민해 보시면 대박 나실 수.